<웃음> 어, 엄청 웃기네 아, 역시 유튜버는 김여배이지 <웃음> 나도 김여배님이랑 만나서 게임하면 어떤 기분일까? 엄청 재미있겠지 어? 어? 김여배님 보니까 또 로블록스가 하고 싶네 로블록스나 해야겠다 로블록스에 접속해볼까? 오 뭐야 저 닉네임은 김여미님이잖아 오 김여미 로블록스 <웃음>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나요? 어 알고 있죠 물론이에요 혹시 진짜 김여미님인가요? 아이, 그럼요 김여미 로블록스 아시죠? 오 김여미님 진짜 팬이에요. 저랑 그런데 사진을. 찍으세요 오, 좋아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아이, 아이, 때... 감사해요 김여배님 응? 저기 타락봉 리아님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촬영중이라도 그런데 혹시 네. 아이템 하나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어,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떤 아이템이요? 아무거나 좋은 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응? 만약 오? 빌려주시면 저랑 친추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어? 친추? 어? 네 알겠어요. 그럼 빌려드릴게요. 그럼 이 아이템을 기린 네온을 빌려드릴게요. 내용 길이. 음. 아이 정말 감사해요. 타락토 리안 님. 이거는 정말 촬영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겠어. 어, 그럼 진주 예실이 주시는 거죠? 아이 당연하죠. 슈퍼. 그러면은 진주 보내 주세요. 네. 진주 보낼게요. 어? 진짜 침출을 받아주셨잖아 응.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내내온 길이는 어, 미안님 많이 기다리셨죠 어, 오셨군요 정말 찰 썼어요 이내온길이 정말 촬영할 때 좋더라고요 어, 정말 김유배님이셨군요 이걸 돌려주실 줄이야 아 물론 돌려드려야죠 어째... 감사해요 어쨌든 미안해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잘 말씀을요 나중에 또 봐요 어 예. 네. 저는 그럼 바빠생 이만 요리노 어, 요리노 요리노 아왜나 지금 춤추고 있잖아 무슨 일인데 아유, 그럴 때가 아니야. 나, 나, 나! 나봐! 뭐? 김여매님하고진추했다 뭐? 그 유명한 로블록스! 김여매님하고진추했다고 하, 하! 거짓말 치지 마! 김여매님이왜 너랑, 어, 진추를 하겠지? 바보, 곰탱아! 아 아니라니까! 이거 봐봐! 따라와봐! 응? 아, 봐봐, 진짜, 김여맨 님이지? 음, 김여맨 님 아닌 것 같은데? 인게임이 살짝 다른 것 같아. 네가 뭐라라, 못생겨가지고, 어, 못생긴게, 네가 뭐라라, 눈도 안 좋으면서, 어, 눈은 왜눈 박이에, 그냥 네가 뭐라라, 뭘, 뭘, 뭘, 뭘. 말다 했냐! 후. 아, 후야 우야, 야 미아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보여?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어? 댕댕아, 너 혹시, 김여맨님이라고 알아? 김여맨? 어 음, 아! 당연히 알지!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 하! 하! 응? 네? 댕댕아, 응? 네? 네. 김여맨님하고, 친척했대 <웃음> 응안 믿어 <웃음> 아 이걸 안 믿네 아, 기다려봐 아 되나? 이거 봐봐 응? 음. 응? 음? 어 뭐야 진짜 김여매님이야? 아 그렇다고 내가 김여매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침취도 했어 우와 리아야 너 정말 대단한데 나도 소개시켜주라 나도 김여매님이랑 게임하고 싶어 하 <웃음> 아, 당연히 안 되지. 아, 나 혼자만 넣을 거야. 에, 이치사하게왜 그래? 아, 이넌 노잼이라 안 돼. 나처럼 재밌는 사람이 김여매님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알겠어? Changed. 그래, 너 잘났다. 왜, 왜, 왜, 왜, 왜, 잘났망말, 얼마래 잘났다고? 나도 잘널 있는지, 나도 김여매. 김여매님이 게임하였죠 어? 김여매님은 어디 계시려나? 한번 찾아볼까? 어? 저기 계신다 어김여매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같이 게임하실래요? 어미님 오늘도 오셨네요? 저희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찍는 중인데 같이 찍으실까? 오 무슨 컨텐츠인데요? 어 다른 면니라 친구의 물건을 모두 다 가져가고 보너스다 컨텐츠인데요. 음 물론 아이템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니한테 그 지갑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시 다 주시겠어요? 모든 아이템이요? 어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건 좀. 아 어, 그런데. 제 90만 채널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어? 그럼 저도 김여미님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리안님이 썸네일에 딱 나오는 거예요 어? 아이, 그럼 당연히 찍을래요 음... 그러면은 뭐 있으신데요? 거라 한번 걸어보세요 저... 네 음... 좋은 거 아니면 출연 못해요? 어 그럼 뭘 드려야 되지? 어 일단 이거음 약한데? 어 약하다고요? 그..그럼 어이거음 저거 좋은 거기다는데더 올려보세요 어, 어 여기서 더 이거 음, 더. 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오..이거! 이, 이 정도면 좀 이렇게... 충분하겠구만 오. 어쨌든 잘 받아갑니다 다 촬영하고 응. 10분 뒤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오, 그럼 유튜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리안님이 오늘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주인공 와 어쨌든 안녕히 가세요 허허 <웃음> 내가 리트브에 나오다니 그러면 10분뒤 에 아이템 봐줄수 있겠지 20분이 지났는데 왜안 오시는거지 너무너무 불안해 난, 난, 난, 난, 난 진짜 너무 불안해 내 아이템 멍금한리블 <웃음> 내가 사블인지도 모르고 <웃음> <웃음> 아니 당신 뭐야 리 어? 아니 진짜 진짜 블리릴리이다릴망블 <웃음> 음. <웃음> 여러분들 사릴리 나쁜 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